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오는 길에 차가 막혀가지고요. 죄송합니다. 차안 막히면 안 늦는 건데. 죄송합니다. 진짜. 아니,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좀 해주시지. 30분이나 늦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아, 아니에요. 저도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차가 많이 막히셨구나. 네. <웃음> 아, 그렇구나. 차. 응. 근데 범수 씨, 맡으신 그 PPT는 마무리 되셨나요? 네, 심플하게 만들어봤는데 지금 보내드릴게요. 네. 네, 보냈습니다. 아니 범수씨, 이거 제대로 보내신거 맞으시죠? 네 아니 이거는 심플이 아니라 심플이죠 심플 와심플이 자체네요 심슨심슨짱 근데 범수씨 혹시 템플릿 같은건 없으신가봐요 네? 아, 템버린이요? <웃음> 아, 웃겨라. 아니요, 템플릿이요. <웃음> 그럼 제가 조금만 다녀봐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럼 끝난거죠?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가세요 아니, 시 네!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노트북이... 맛이나서 아 <웃음> 무슨 일이세요? 아, 아까 이거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깜빡해가지고요. 이거 먹으면서요. 오 감사합니다. <웃음> 화이팅하세요! 화이팅! <웃음> 화이팅! 화이팅. 화이팅. 이거에 풀리는 내가 노답이다, 노답.